할머니, 나는 축구 차는 게 좋아. 지는 축구 차는 게 꿈이래. 그리고 작게요 아들이. 나쁜 길을 또안 가고. 이뻐요. 하는 행동이 이뻐. 어찌녀도 가고 난 다음에도 막 꺼내고, 뽀뽀 막 하고. 엄청하게 <웃음> 좋았어요. 지가 들어와가지고, 당간에도 들어오고, 막, 아들 무사 바아 때도 못 나가고, 화장실 없시니또 바람 막 불고, 비도 막들이세고집가 엉망진천했죠. 사랑하려고, 사랑하려고. 가는 거 너무너무 좋대요, 집수리 해난기 이제는 살맛이나, 이제는 아파트 가기 싫대요. 화장실이 바꾸고, 치커치커 잘하고 좋대요, 더 힘을 나고 아니 집수리 싹 해놓으니까, 아, 잠안 자더라고. 여행 안 자니까, 밤이 잠이 안 와, 너무 좋아가지고. 그래, 좋나 어, 그래, 좋아하는. 감사합니다, 이래 도와줘서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구원자님, 고맙습니다. 동준이 가정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어려운 위기 가정에 큰 희망이 됩니다 나눔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변화에 월드비전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 전화해주세요